어느 분이 요청하셔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야할 일 많고 황금같은 주말인데 여자친구랑 설빙가서 빙수 먹고 싶은데 여름이니까길 가다가 쭉쭉 빵빵한 누나들 보고싶은데 이래씨가 시바... 일단은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포스 스킬이 특방식 퀘스트 추가 두번째 1차에서 초월까지 전직변경권 이 d 샵 추가 세번째 에너지조각 디스크거래기는 추가 네번째, 전 캐릭터 2차전지 킥보이스 추가 다섯번째, 대전보상 상향 아 진짜 힘들다 여섯번째, 대립판매 기본개수 9개로 증가 일곱번째, 도장개편 여덟번째, 마계는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4대군주와 마왕스토리까지 아홉번째, 상시레이드 신규무기 보이스웹툰 및 인형판매는 정리해서 제외했습니다 첫번째로 체인지포스 스킬들의 획득방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바로 제조와 퀘스트인데요 제조는 제조권이란 걸 획득하면 원하는 포스 스킬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퀘스트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욕 의지간이 먹었나 보네요 해주는 거 보니 물론 저는 아라어까지 동원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차에서 초월까지의 전직 변경권을 1리샵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패치한다고 하네요 부캐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키울 일은 없어지겠네요 세 번째 에너지 조각, 디스크 거래 가능 팝니다! 3천개 팔아요! 팡팡! 님 선! 팔아요! 판다고! 판다고! 네번째, 전 캐릭터 2차전직 보이스 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는 각 전직별로 보이스가 다 다릅니다 근데 기존의 모든 캐릭터들은 3차전직 하기 전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아이는 편이냐고 이거 엄청 먹었죠 다섯번째, 대전보상 상향 음. 여섯 번째, 공짜 대리 공간 확장. 와! 아싸! 수수료는 근데 그대로네? 이런 씨발! 일곱 번째, 도장 개편. 미친 듯이 도장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유저들은 강하게 반발하였고, 운영진들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유저들한테 실망감을 살 줄이야. 변해야겠어. 라고 다짐하여 이제부터 거래할 때 도장을 안찍어도 되는 동쪽에서 놓고 있는데 서쪽에서 문이 <웃음> 열리는 기가 막힌 빡대가리 패치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웃음이 나오네 여덟 번째, 마계 마개. 마계는 바니미르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 4대장부터 시작해 마왕까지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마왕까지 언제가? 마지막, 레이드와 신규 무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이드가 출시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신규 무기까지 출시한다고 합니다. 무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레이드는 시즌제가 아닌 상시로 나온다고 하네요. 전투는 최소 3명에서 최대 8명까지 파티를 짜고 총 9번의 전투를 치른다고 합니다. 드디어 퀄리티 개똥 아프무가 물러나네요. 간혹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게임 엔드무기 뭐야? 어디 돌아야 돼?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전 당당하게 발언하죠. 응, 엔드무기는 아포무고 던전은 컨트롤 1 0한 던전 돌면돼. 라고 말이죠. 제가 틀린 말은 한건 아닌데 어, 왜쪽할림은 제목이죠?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퀄리티 기대해볼만 하네요. 무기는 드랍과 제조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운이 없더라도 노력하면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힘내세요. 야, 근데, 난 아프무, 앞부모... 아, 다섯 개, 11강, 15단계인데, 어,